기름칠, 페인트칠, 뭐, 에나멜칠, 뭐, 이런 걸 해서, 음. 산화, 처, 아니, 산화를 뭐래. 철이 그치, 산화. 철의보식을 방지하는. 음. 금속 도금도 마찬가지인걸. 그냥 싸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오. 재밌다. <웃음> 이거 뭐예요? 어, 도 비슷하네. 철이 북질게 녹는, 부 북, 북... 붉게 녹는 스 현상을 부식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이게 철이 원래는 딱 철박이 이렇게 철의 재료로 이렇게 철을 이렇게 순수하게 얻어냈는데 네. 공기 중에서 계속 뭐 산, 그러 산화돼 계속 산화돼가지고 철이 녹는 스 거예요. 이렇게 손난로, 철못, 기차 이런 것처럼 음, 그다요철과 그러니까 산화철의 성질. 철은 일단 뭐 금속이니까 금속 원자니까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딱딱하잖아요. 저 이렇게 음. 주먹으로 치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. 음. 그리고 은빛 광택이 있다? 그리고 산화철은 얘가, 얘가 산화철인데 광택이 없는 붉은색이라고 붉은색이고 그리고 이렇게 숲이 부스러지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잖아요. 음.